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러면 여기서 일정한 수를 더했다고 했는데 이거를, 이거를 아예 공차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. 쉽게 이야기를 하면. 아, 네. 음, 그러니까 그 더하는 일정한 수가 공차라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런 일정한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어, 바로 네. 여기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있고 여기 두 번째 항이 있는데 네. 첫 번째 항 바로 다음에 있는 두 번째 항에서 첫, 첫 번째 네. 항, 여기 이거를 빼면 네. 똑같이 2가 나오고 이거를 공차로 정의를 해요. 아, 이그첫 번째 항 바로 뒤에 있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것이 이제 공차라는 거군요. 네.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. 조금 헷갈렸어요.